퇴비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많은 농가들한테 새로운 네. 길을 열어주셨는데, 네. 아비안 쓰고 이것만 써도 되냐? 기다리고 기다려도 바로 그 슈퍼 옥토로 네. 여러분들한테 달려가겠습니다. <웃음> 20kg 안에 3kg의 미생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최고 많이 이제 사용하실 곳이 이제 고추, 네. 배추, 오이, 상추, 토마토, 우리 많이 하는 마늘, 양파. 네. 공시 3-3-498호. 네. 야, 이게 진짜 받았긴 받았어요. <웃음> 자,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슈퍼 옥토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웃음> 야, 진짜 실물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받았습니다. 슈퍼 옥토로. <웃음> 네, 따끈따끈하게 오늘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8일인데 7일날 저조한거네 어제 만들어서 이제 도착한겁니다 따끈따까한는겁니다 어우 제가 이거를 들고 농가들한테 가야될거 같은데 <웃음> 기다리고 기다리는 바로 그슈퍼옥처로 네. 여러분들한테 달려가겠습니다 <웃음> 엄청 잘한까 <웃음> 개분이라고는 말안 하면 모를 정도로 네. 그런 그 악취라든지 냄새가 전혀 나질 않습니다. 어. 최고 많이 이제 사용하실 곳이 이제 고추, 네. 배추, 오이, 상추, 토마토, 우리 많이 하는 마늘, 양파, 네. 그 다음 감자, 고구마, 무, 참외, 콩, 수박, 딸기. 유기농로 공시까지 받았어요. 네. 네. 공시 3-3-498호. 네. 야, 이게 진짜 받았긴 받았어요. <웃음> 이 K농이 왜 중요하냐? 기존의 비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수입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유박 같은 경우는 네. 100% 아주까리 유박은 다 100% 수입입니다 어, 등록을 토양개량및 작물 생육용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 일반 유박들 신청할 때 이렇게 하는 거랑은 달라서 네. 보조 사업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런데 어, 친환경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 유기농업 자재 그 보조 사업이 또 있습니다. 어, 50%의 보조 사업을 또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 이종 미생물이 15% 네, 15%입니다. 그게 바실러스 리체니... 포미스 이름도 어려워요. <웃음> 바실러스 리체니 포미스 네. 바실러스 서브 틸리스 네. 굉장히 유용한 미생물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어 미생물 사용하고 또 옆면 살포도 해야 되고 밑에 점점 호스로도 넣어 줘야 되고 그 다음 뭐 배양도 해서 또 이렇게 넣어 주기도 하고 면적이 많으신 분들은 어. 시,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할 시간 자체가 안됩니다 일이 워낙 많아 가지고 음. 그래서 가장 쉽고 편하게 어, 사용할 수 있을 방법이 없을까 해서 어, 이렇게 두가지 이종 미생물을 15% 같으면 여기 20kg거든요. 20kg 거든요 20? 20kg 안에 3 k g 의 미생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좋은 미생물이 3kg가 들어 있어요. 3kg. 네. 뭐 기존 미생물 좀 많이 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싸요. 가격대가 농가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 농가분들이 정말 3kg가 들어갔냐라고 네. 안 믿을 수 있겠지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없으면 등록을 했어요. 이거 안 들어갔으면 이게 취소됩니다. 취소. 네. 커피박. 커피박이 15% 들어가 있거든요. 네. 커피박 자체가 충에 대한 깊이 현상을 많이 냅니다. 이 커피박은 국내 최초인 네. 것 같은데? 네. 커피박을 사용해서 우리 보통 아주 까리유박을 일반 유박에 최고 많이들 네.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아주 까리유박은 조금 독성도 있고 그리고 어, 어 땅에 들어갔었을 때 금방 분해가 돼서 이렇게 효과를 내기가 조금 힘듭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냄새도 조금 많이 나고 전부 다 보완을 해서 이렇게 슈퍼옥어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가공개분이 70%? 네. 이 가공개분은 뭡니까? 이제 닭장에서 알을 놓는 닭 배설물만 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아. 다른 이물질이 하나도 섞이지 않고 네. 그거를 사용해서 만드는데 어, 유기농 공시를 받기 위해서 일반 항생제를 사용하는 닭들 똥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살충제 그 다음에 그 항생제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닭장에서만 가지고 온 개분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퇴비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많은 농가들한테 새로운 네. 길을 열어주셨는데 네. 아 퇴비 안 쓰고 이것만 써도 되냐? 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100평에 한 4포에서 5포 정도의 어, 슈퍼옥토로를 사용하시면 어, 기존 퇴비를 한 번씩 사용하셨던 밭들, 음. 그런 밭들에는 어, 슈퍼 옥토로만 사용하셔도 대비 효과를 충분하게 다낼 수가 있습니다. 가스가 나오고 분해가 안된걸 줘봐야 먹지를 못하겠죠, 식물이. 예, 예. 예. 근데 그 100% 다 먹을 수 있는 양분들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어, 100평에 5섯포 정도 사용하시면 대비 효과를 충분하게 내면서 어, 이종 미생물이 들어가서 토양 개량 되면서 작물이 성장하고 기존에 연작하셨던 밭들, 이런 밭들에 사용하시게 되면 어~ 그 작물에 오는 그 특성들만의 그 병들이 생기질 않게끔 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중, 이종 미생물은 다양한 곰팡이 및 세균의 기량력이 있고 네. 뿌리역 선충 밀도 감소에 영향을 줘서 토양개량을 통한 작물의 병해충 피해 감소에 도움이 된다 네. 또 이종 미생물은 다양한 효소를 생산해서 토양 내 염류 분해 네. 부숙을 촉진하고 뿌리화착에 도움을 줘서 토양개량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됩니다. 네. 야, 은말만 있어요. <웃음> 가공 개분 커피박 유기물은 작의 작물의 영양분을 공급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됩니다. 커피박에 함유된 천연 물질은 토양성 해충, 민달팽이, 뿌리옥선충 등 깊이 또는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미생물을 열처를 했는데도 이 안에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 있다. 예, 네, 그게 기술입니다. 이것도 참 어마어마한 기술이고 네. 이 안에 지금 내포된 네. 슈퍼토로입니다 네. 야, 근데 사용량은 100평당 두포네요? 100평당 두폰데 대비라든지 다른 유박들을 사용하시는 농가들은 어, 기존 하던 거랑 똑같이 사용을 하시고 음. 거기에다가 100평에 두포 50평에 한포죠 네. 50평에 한포만 사용을 하시더라도 미생물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용방법 중에 토양 혼화 처리 15일 후 정식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전하게 하는게 이제 그땅속의 수분과 슈퍼옥토로가 만났었을 때 아무래도 저희가 가공을 하고 가스를 뺐다 하더라도 100% 다 가스가 안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뭐 십오 일 정도 적업하는데한 일주일 정도는 이따가 노타리 치시고 작물을 정식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미생물이 들어가 있으면서 미생물이 땅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먹이가 같이 다 들어 있는 거죠. 정식하기 전 한번 사용하고 나면 끝나는 거죠. <웃음> 너무 시원해졌어요. <쉬워졌어, 고사식기. 웃음> 너무 시원졌어요 네. 자 여기 지금. SM팜이라고 여기 딱 적혀있네요. <웃음> 슈퍼옥토르에 네. SM팜도 딱 적혀있어. 네. 그리고 이거를 아. 만들어주신 곳은 네. 누림이라는 곳이죠. 네. 누림. 그 작물, 장물, 모든 작물들이 잘클수 있을 이런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제 행동으로 옮긴 거죠. 와. 결론은 돈 많이 버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 음. 하는 겁니다. 네. <웃음> <웃음> 가격이 얼마되니까 가격. 가격이 한 포에 25,000원입니다. 야, 25,000원? 네. 이 미생물 가격도 안될것 같은데요. <웃음> 예? 회사에서는 이게 지금 가격 보통 정상가가 되려 그러면 한 4, 5만 원 정도의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아주확 잡으렀네 그냥. 그죠? 공장에서는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지금 농협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네, 1월 달에 농협 중앙회 개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 농가... 그 지역에 있는 농협 어디든 가서 신청을 하시면 어 거기에서 바로 받아 보실 수 있도록 하우스 작물 지금 정식 하기 전에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전화 주시면 50개 한 파레트 어2 0 0 0 원씩 125만 원 어, 이렇게 입금 회사로 입금하시면 한 파레트 배송료 없이 무료로 음.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파레트는 배송료 없이 네자 어.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웃음> 위에 보신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웃음> 010 449의 449 우리 슈퍼농구의 전화번호인데 네. 이로 전화 주시면 이 슈퍼 옥토로 댁에서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가들이 견나고 오셔서 항상 얘기합니다. 네, 이 대표만 돈 벌지 말고 같이 좀 벌자고 <웃음>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런 까지한국농사 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